이 물이 이온화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 분자가 이와 같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이온화되는데, 자, 이온화되었을 때 자, 이것을 우리가 물이 해리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의 해리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물의 이온화가 되면은 이와 같이 평형 상수 K eq 이렇게 eq 이브럼 뜻입니다. 요건 평형 상수라고 이름을 부르고 K 그냥 K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물 분자 자, 이쪽에 물 분자 좌측에 있는 물질 몰농도 분해 우측에 자,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 몰 농도. 자, 이건 이렇게 몰 농도입니다. 자, 농도 중에 예본 몰 농도. 자, 라지 m으로 표시하는 몰 농도입니다. 자, 몰 농도로 평형 상수를 구하면은 자, 이 평형 상수를 구해가지고 구한 값이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자, 이거 쭉뭐계산한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 이 값입니다. 자, 값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KW 해가지고 워터, 물입니다. 워로 평영상수 K고 값은 이겁니다. 1.0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성입니다. 자, 이것만 좀 기억을 합시다. KW는 물의 이온화 평형상수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 이거 1.01 1.01 그냥 1 이렇게 생각하시면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성 14성 값입니다 요, 간만 기억을 좀 합시다. 자, 간만 기억하면은, 다시 말해서, 만약에 물이 이온화되어가지고 수소이온과, 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이온화됐는데, 아, 이왜 이렇게, 자,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양이 같다. 이게 바로 중성입니다. 중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자, 중성이라는 얘기는 산성도 아니고 산성과 반대되는 성질이 염기성입니다. 자, 염기성. 염기성. 그러면 산성, 염기성 중앙에 중성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중성이라는 얘기는 수소이온 농도와 수산화이온 농도가 같은 농도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앞쪽에서 우리가 보세요. 수소이온 곱하기 수산화이온 했는 것이 KW 값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성 몰이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농도가 같은 값이다. 그러면은 자,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4성 나누기 2 하면은 바로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성 몰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이, 이 값이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는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고 중성 값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소이온 농도가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성 몰이다. 그러면 이 값을 pH 값으로 바꾸자. 이 말입니다. pH 값으로 나타낼게. 자, pH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수소 이온 수소 이온 몰 농도의 로그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마이너스 로그를 자 이렇게 바로 쓰니까 여러분들 좀 혼동이 오는, 오면은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수소 이온 자이 대괄로 있는거몰 농도 분해 1. 그러니까 수소이온 몰농도의 역수에 로그를 취하면은 로그값을 취하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pH 값입니다. 그러니까 수소이온 몰농도 역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몰농도. 그러면은, 자 수소이온이 얼마일 때, 마이 1 0의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성 몰일 때, 그럼 여기에 10에 마이너스 7성 몰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몰농도 10에 마이너스 7성. 그러면은, 로그 10은 1이고요, 마이너스 7이 앞쪽으로 떨어져 나오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이라. 그래서 여기가 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바로 이 얘기가, 이 얘기가 중성이라는 것이 pH 7이 중성이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pH 값을 기준으로 해서, 자, pH가 pH 값이 7이다. 그러면은 pH가 7이다면은 p는 소문자고 h는 대문자로 네 써야 됩니다. p 대문자 네 쓰면 안 돼요. 자 이거 약속 지키세요. p 소문자입니다. 7이 중성이면은 7보다 더 낮은 영역에 뭐 4나 뭐 1이나 자, 이거는 산성 영역입니다. 산입니다. 그 다음, 이쪽은 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 염기, pH, 산, pH, 값은 얼마, 전, 얼마일까? 얼마에서 얼마 있냐? pH 메타기에 보면은, 14하고 여기에 뭐 1인가?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1과 14밖에 pH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pH 0도 있고요 pH 마이너스 1도 있고 끝없이 나갑니다 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H 메타에 뭐 0, 14 아니면 1, 14값만 있다고 해서 pH값이 그 값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pH 0이라는 얘기는 산 1몰이면 pH 0입니다. pH-1은 10몰 농도이면 pH-1입니다. p h 값을 우리가 이해를 하세요. 그 다음 pH만 있는게 아니고 POH도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정합니다. 그 다음 또 나오는건 뭐, 무슨 PKA 이런 값도 나옵니다. pKa. 나는 pH는 봤는데 pOH는 못 봤다. pKa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약속입니다. 약속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pH와 pOH 합한 값은 14가 돼요. 이게 왜 14가 되는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산염기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산언. 산언. 이와 같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정의했는 정의가 있고요.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사람이 정의한 정의도 있고, 루이스라는 사람이 정의한 정의가 있어요.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뭔지는 좀 알아놓자. 자, 아레니우스는요. 물에 녹아서, 이 얘기입니다.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을 내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되지? 물에 안 녹으면은, 아레니우스로서는, 아레니우스 정의로서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산염기를 정의가 안 되었다고. 그게 산인지 염기인지 구분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 이제 브렌스테드 로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합니다. 자,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이 산입니다. 그다음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이 염기입니다. 더 확장되었습니다. 그다음 또더 확장시켰는 것이 루이스 이론입니다. 자, 전자를 받는 물질이 산이고요, 전자를 내는 물질이 염기입니다. 자, 전자 가지고도 산, 염기 정의가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를, 이 정의를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물질 다룰 때 산염기 그러고 뭐 그런 뭐 전자가 왔다갔다 하는데 이게 왜 산염기 개념이 됩니까? 이런 문제 부닥칠 수 있어요. 자 이해 좀 하십시오. 자 그다음 산염기 정의 방금 얘기했던 브렌스테더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 산 수소 이온을 받는 물질 염기다. 그 다음, 이제 산염기가 수소이온을 얼마나 잘 내어줄 수 있느냐. 수소이온을 잘 내어주면 그게 산이 강한 산이 돼요. 강산입니다. 수소이온을 잘 받아주면 강염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산이 산 해리 상수라는 자이 K EQ EQ는 이 퀴브럼 에서 평형 상태의 자 평형 상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리 상수 K EQ는 자 H A가 수소 이온과 A- 이온으로 해리가 됐다. 아까 우리가 물 분자 해리되는 식과 똑같아요. 자, 여기 에 출발 물질, 여기는 생성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왜 KA라고 표시를 했나. A는 acid, 산 뜻입니다. 산 acid 약자로 산 뜻이다. acid 약자이다. 그러면이 산의 해리 상수 KA 값을 실험에서 구하면은 그 산이 자 Ka 값이 크다는 얘기는 바로 수소 이온을 아주 쉽게 많이 낼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거는 산이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염기 경우는 또 Kb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산의 종류에 따라서 Ka 값을 값을 보면은 Ka 값이 클수록 수소이온을 많이 해리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수소이온을 많이 내주면은 그게 강한 산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몸과 관계됐을 때는요, 우리 몸에 강한 산이 들어오면은 강한 산이 존재하면은 문제 발생. 됩니다. 그래서 생물체, 생물체에 존재하는 산들은 대부분 약한 산입니다. 자, 약산입니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지 두개 이상의 수소이온을 내줄 수 있는 다 양성자 산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 몸속과 관련된 산들 종류는 자, 이런 산들입니다. 탄산. 호흡에서 이산화탄소 있죠. 자, 이산화탄소 우리 피 속으로 너가 들어갔다가 그 다음 또 이산화탄소 양이 많으면 호흡으로 내뱉어 주고 이산화탄소가 몸 속에서 상당히 완충 용액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트르산, 사이트리게시드, 구연산이라고 그러나. 그다음 인산이 있습니다. 인산. 그다음 뭐 숙신산 뭐 등등 이런 약한 산들이 대, 대부분 약산들입니다. 자 약산들이라서 자 약산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유기산들의 pKa 값 그러는 요 값이 주어져 있죠. 그죠? 바로 이 pKa 값이 자 아까 Ka 값이 크다는 얘기는 크다는 얘기는 pKa 값은 작아질까? 커질까? 아, 자, pH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 pH 7이, pH 7과 pH 5가 있다. 아, 뭐 pH 7은 중성이니까, 그래, 비교하기도 그러네. 자, pH 5가 pH 5, pH 6. 어떤 것이 더 강산입니까? pH 값이 큰 6이 더 강, 강, 강산성이에요. 두개 비교했을 때. pH 5가 더 산성이에요. pH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강산성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pH 5보다는 pH가 수소 이온 10배가 농도가 높습니다. pH 2, pH 1. 이거는 굉장히 강한 산성입니다. 어디? 우리 위 속에 위 속에 염산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더라도 완전히 죽여 버릴 수 있는 정도의 pH 강산성을 띄고 있어요. pH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강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세요. 유기산 pKa 값이 낮으면 강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아세트산이 4.76입니다. 아세트산이, 자, 말산은 3.40이고요 탄산은 6.37입니다 그러면 아세트산 4.76과 탄산 6.37 어떤 게더 강한 산이에요? 탄산이 더 강해요? 아세트산이 더 강해요? 낮은 게 강, 강하다 했잖아 자, 인산은 2.14입니다 인상 2.14 상당히 강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PKA1 2 3 이거는 보시면 사이트리 시트로산 구연산은요 수소이온을 3개를 낼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PKA1 A2 A3 자,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연구되어서 구해져 있습니다. 구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pKa 값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 이게 강산인지 약산인지 바로 구분이 된다. 자, 그다음 중요한 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헨더슨-핫셀-바흐 방정식입니다. 헨더슨-핫셀-바흐. 자. 약산의 해리 반응에 산의 해리 상수를 적용하고, 뭐, 재배를 해서 pH 관계 방정식을 표현한다. 무슨 말인지 어렵고, 자, 이게 완충용액 만들려고 그러면은, 완충용액 이해하는데 이 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완충용액. 자, 우선 봅시다. 자, 핸더슨 핫셀 바워식이 어떻게, 어떻게, 유도됐나? 자, 유도된 결과는, 자, 이렇게, 이렇게 이 식으로 유도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 식으로 나왔느냐? 자, 이거 유도는 아까 얘기한 우리 KA 값은, KA 값은 뭐라고 했습니까? H A 분해. 자, H A 분해 수소이온, 수소이온 A 마이너스. 자, 이 식이 이 식으로부터 유도했는 겁니다. 이 식으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유도해서 p H는 pKa 플러스 로그 aHa 분의 a 마이너스 a 이식으로 유도했는 겁니다. 이것 이거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 식을 이 식을 Ha가 바로 짝산이고요, a 마이너스 되 있는 게 이게 짝염기 이런. 짝 염기입니다. 이게 짝산이고, 이게 짝 염기다. 자, 이 식을 가지고, 가지고, 완충 용액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완충 용액을 설명을 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완충 용액이, 자, 이 경우에 0.1 노멀 아세트산 100ml를 0.1 노말 수산화나트륨으로 적정해서 실험 데이터로 적정 곡선을 그려 보면은 이겁니다. 자, 0.1 노말 아세트 100ml를 0.1 노말 수산화나트륨으로 자, 적정을 하는데 수산화나트륨 자, 점차 점차 첨가하면은 첨가하면은 제일 처음 자, pH가 이와 같이 1에서부터 점차 점차 이렇게 급격하게 pH 값이 올라 증가하다가 어느 영역에는 pH 값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 영역이 나옵니다. 바로 이 얘기가 수산화나트륨을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많이 가했는데도 pH는 거의 아주 작은 양밖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랍죠. 그죠? 이것이 바로 이 완충 지역이라고 표시했는 이 영역. 완충 용액이 완충 작용에 이해 가지고 pH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완충 용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0.1 노말 수산화나트륨 아주 강한 강염기입니다. 이 강염기가 들어오더라도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는데도 pH 변화는 아주 소량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어째서 이렇게 완충작용이 나타날까요? 이 말입니다 자, 일단은 완충작용이라는 걸 우리가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아세트산과 아세트산 나트륨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때, 이때, 산이나 강산, 강알카리를 첨가해도 pH 변화가 거의 적게 나타난 작용을 우리가 완충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그러면은 완충작용을 나타내는 완충 용액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 약산, 아세터산이 약산입니다. 우리 먹는 식초입니다. 약산, 약산 플러스, 약산에, 약산에, 짝염기 아세트산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나? 약산의 짝염기, 그러니까 아세트산 어 약산의 짝염기 염. 아 이거 글 글씨가 참 짝염기 염이라고 표현하자. 짝염기. 염이라는 얘기는 소디움, 이와 같이 나트륨, 이런, 뭐, 포타슘, 뭐할것 없이, 이런 것들의 염. 약산과 그 약산의, 약산의 짝염기 염. 그 다음, 약염기와 그 짝산의 염. 근데, 강산이, 들어오더라도 이 약한 것이 이렇게 약산과 그 짝염기염이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자연의 현상입니다 자연의 현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조물주가 창조주 신이 정말로 잘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몸 속에, 우리 몸 속에 완충용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만약에 염산이나 황산이나 이런 강산을 갖다가 피부에 묻혀버리면은 피부 속으로 침투해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몸의 pH가 0.05가 아니고요. pH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목숨 바로 잃어 버립니다.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약산 그 짜갱기 염이 완충 용액을 이루고 있으면 아무리 강산이고 강염기고 들어오더라도 이와 같이 완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완충 용액입니다. 자, 그래서 자, 완충 용액 아 이렇게 만들어서 있구나. 고 그러면 세포 내액에서는 완충 용액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하면은 이겁니다. 자, 인산이 주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인산이 세포 내액에서 세포 외액에서 혈액에서는 주로 인산의 농도는 혈액에서는 세포 내만큼 인산이 농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산농도는 낮아요 그래서 완충액을 이루는 역할은 주로 뭐가 탄산이 주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호흡에서 호흡에서 나타나는 이산화탄소 녹아들고 그 다음 호흡으로 바깥으로 배출해내고 자, 이겁니다 주로 혈액의 완충용액은 탄산이 약산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세포 내에서는 인산이 작용을 하고 있다. 자, 이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폐에 있는 기체 상태 이산화탄소는 혈액에 녹으며 액체 상태가 되어 평영에 이른다. 자, 우리 호흡의 호흡 관계 이걸 좀 미리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혈액에서, 혈액에서, 자, 어떨 때 이산화탄소가 녹아들고, 어떨 때 호흡으로 내보내느냐, 그 내용을 자, 여기에 담았습니다. 아시겠어요? 담았으니까,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아, 저렇게 해서 우리 몸이, 몸이, 완충 용액을 역할을 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자, 우리 몸에 산이 증가되면은, 자, 염기인 탄산이 작용을 해서 폐에서 CO2를, 이산화탄소를 날려보내면은, 날려보내면은, 이제 pH가 산성, 산, 산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몸이 산성 pH 쪽으로 가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날려보냄으로 pH를 끌어올리고, 끌어올리고, 만약에 그 반대일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혈액으로 녹아 들어가서 pH가 높아졌는 pH를 다운 시키고, 이렇게 혈액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있다. 그걸 다시 한번 나타내는 것.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했던 앞쪽에 완충 용액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 식을 하나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되는 식이 있었다. 자, 그 식, 핸더슨, 핫셀바울식, 자이 식은, 내가 유도하고 문제 풀어놨는 게 유튜브의 동영상으로 있을 거예요. 그걸 보도록 하세요.